네, Fabio was an environmental educator and a musician 앞 단락에서 어, Fabio를 만났고, 만났을 때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f a b i o 란 사람이 누군지 소개를 해줘야겠죠 네, 환경교육가이자음악가예요 환경할 때 environmental 이라고 한 것은 이제 형용사를 쓴 건데 환경과 관련된 이라는 소리고요 educator는 교육자 OR이에요 예, musician, 음악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환경과 교육. 아, 음악가. 환경교육자이면서 음악가. He wanted to teach us music. 자, 교육자니까 이제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음악을 사용식 형태적 물론, 투부정사를 이제 목적이긴 하지만, 이 형태만은. So, teach music to us 라고도 바꿔줄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우리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싶어 했지만, there was a big problem.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첫 번째. There were only a few musical instruments in the whole town. 예, 마을 전체, 전체의 마을에, 마을 전체. Only a 느 옆에는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당연히 적은 거죠. a f e 몇몇인데 어느 옆에 그러면 아주 조금 아주 아주 없다시피 하는 상황이에요. only a few m u s i c instruments. 예, 악기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예, 워한건이 요거 때문이에요. We couldn't afford to buy new ones. 예, 거기다가 없는데다가 가난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아키고 얼마나 비싸요? Couldn't afford to, afford to 자체가 뭔를할 여유가 있다는데 특히 buy를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살 여유가 있다, 살수 있다 이 말이야. 예, 사실 afford to는 없어도 같은 말인데. 형편이 되다. 무슨 여유가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새 것들을 살 형편도 되지도 못했다. 즉원지는 예, 앞에 나온 뮤직비디오 인스먼트를 다시 받는 거죠.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새 것들을 살 형편도 못했다. 그러나 예, 파비우는 포기를 안했겠죠. didn't give up. 자, 포기 안하면서 said 무슨 말을 합니까? 접속사 주어동사 자 he said that We could make musical instruments with objects from the landfill. 자, 우리는 만들 수 있다. 악기를 물건들을 가지고 여기 전체자 위드 물건들 로라는 소인데요. 여기는 프롬이요. 네, 매립지에서 나온 물건들로 우리 악기를 만들 수 있어 있, 있음 있다는 말했어요. 예, 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전체 포함한 거니까. A talented man named Nicholas was able to put this idea into practice. Yeah, talented 재능이 있는 사람 근데 니콜라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네. 여기서 man을 다 꾸며주고 있는데 전부 ed가 붙어 있죠 음. 재능이 있는 이고요 뭐뭐라는 이름을 가진 네. 니콜라스라는 이름을 가진 재능 있는 사람이 was able to 한마디로 can인데 과거니까 could 예, put this i d e into practice 이건 꼭 알아둬야 될 수거죠 아이디어를 예, 실행에 옮겼다 즉 음. 아이디어를 현실화했다는 소리지 우리는 그 아이디어를 아, 니콜라스라는 그 사람은 에, 그 그런 생각, 이 생각은 뭐예요? 어, 쓰레기에서 나온 물건들로 악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실천에 옮겼다. 옮길 수 있었다. 즉, 만들었다는 얘기죠. He made violins from oil drums. 자, 오일 드럼으로는 바이올린을 만들고 만들었다. 트렌드 워터파이프스죠. 워터파이프스는 수도파이프, 물파이프, 물관, 수도관 이런거죠. 수도관을 가지고는 예, 플러스를 만들었다던데 여기 인투의 전치사가. 즉, A가 b 로란 소리야. 인투는 뭐뭐로란 소리니까. 예, 안으로란 소리도 있지만 뭐뭐로란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수도관이 플러스로 되도록 했다 이 말이거든요. 트랜드 인투 B. A를 B로 바꿨다는 소리니까. 예, 즉, 수도관을 플러스로 이거 순서 아 이게 뭐지 이, 이게 위치가 바뀌면 안됩니다 음. 얘로 수도관으로 플러스 를 만들었다 예, 네,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악기가 없는 거였죠 근데 어떻게 해결했어 음. 쓰레기에서 나온 걸로 재활용해서 만들 수 있다고 했고 한 재능 있는 니콜라스는 라 사람이 만들할수 어, 있었는데 그는 실제로 예, 기름통으로 바이올린을 만들었고 수도관으로 플러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해결이 됐을까? 네, 봅시다. We had another problem.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네, 단수죠? 여기 other 같은 게 들어가면 뒤에 복수가 와야 되는데 another예요. another.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문제가 뭐냐? No one. 아무도. 예, 알아 볼라 모르죠. 당연히 노니까 모르는 거예요. How to play this instrument. 자, 아무도 어떻게 악기를 연주하는지를 몰랐습니다. How to가 이번에 또두 번째 문법이에요. 의문사 플러스 부정사. 뭐뭐뭐 해야 한다. 근데 그 의문사를 붙여야 돼. 그래서 어떻게 뭐뭐 해야 할지, 어떻게 예, 악기를 연주하는지를 아무도 몰랐다.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자, 음사 플러스 부정사는 어떻게 바뀐다? 음사 플러스 절로. 투부정사는 항상 절로 바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주어. 그 다음에 should. 에, should 이 어떤 동사.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투부정사 이 부정사가 동사로 되는데 should가 따라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how. 에이, 음, 아무도니까 뭐라고 해야 돼? How anyone. 그 누구도. 어떻게 악기를 연주해야 하는지 No one knew how anyone should play musical instruments 음, 이 정도 되겠죠 아무도 어떻게 악기를 연주해야 할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 음색사 플러스 부 정사는 음색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슈드가 들어간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자 내용은 어떻게 되나? 늦은 이분 놓자. 요 순서를 봐주세요 악기를 연주할 줄도 몰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져요. 신지연은 모도 몰라. How to Will Music. 예, 요 부분은 정확히 바꿀 수 있겠네. 어떻게? How. 예, 주어는 위니까 We. 그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Should. 그다음에 요 read를 to를 떼고 해줘야죠. 조동사된 원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악보를 음악을 읽다가 아니라 악보 악보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이죠이분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심지어 악보를 볼 줄도 몰랐어요 큰 문제죠 악기가, 악기만 가악기 있어서 되는 게 아니야 연주할 줄도 악보를 볼 줄도 몰라요 당연하죠 배운 적도 없고 악기도 없었으니까 Fabio taught us w i t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주 큰 인내심 을 가지고 그러니까 끈기 있게라는 소리예요 끈기 있게 우리를 큰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한발한발 점차로 점차 점차 we b e g i n to make some sounds on our instruments 예, 악기로란 할때 온이라는 전체소인데 예, 어떤 소리를 좀 만들어 냈어요 복수죠 I still remember the first piece of music that we played 나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기억을 합니다. 뭐가 뭐를 first piece of music. 첫 번째 그 작품이란 소리인데요. 첫 곡이란 소리예요. 첫곡 piece of music. 예, 첫곡 어떤 we played it. s s t 목적격 관계대명사. 왜 played what? 이 예, 목적 어가 없어요. 목적어 가 이건데 예, 목적어가 사라졌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우리가 그리고 뒤에 주어를 시작하잖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접속사와 관계대명사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접속사는 뒤에 문장에서 빠진 게 없어요 주어, 동사, 뭐목적가 필요한 목적가 있고 보호가 필요한 보호가 있고 주어가 다 있어 근데 관계대명사는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어떤 거 하나 없어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앞에도 달라요 그 앞에는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명사가 있어요 관계사일 때는 주로 접속사일 때는 거의 동사가 많죠 우리가 연주했던 그첫 곡을 아직,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문장 예, 위치 봐두세요. 음, some sounds. 이제 몇몇 소리를 조금씩 내기 시작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첫 곡을 한번 해본 거죠. 근데 그게 아직도 기억난다. It was very short. 되게 짧았고 주로 out of tune. 아, 주로 거, 예, 주로 out of tune, 뭐지 음. 소리가 안 맞다라는 소리죠. 치은 아로보가 이제 벗어난 건데 음조, 곡조, 조에서 벗어난 거니까 예 거의 되게 짧았고 거의 음, 맞지도 않았어요. 음이 맞지도 않았어요 라는 소리. 아로치 부정문 아닌데 부정문처럼 해석이 되겠죠. 음이 맞지 않은 거예요. 벗어난 거니까. 예 여기서 이은첫 번째 우리가 염지했던첫 곡을 얘기하죠. 이렇게 엉망진창이었죠. 되게 짧은 짧은데도 음조도안 맞았어. 그렇게 엉망진창이었지만 어때요? It was the most beautiful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왜 그럴까? 예, 악보도 없고 악기도 악기도 없고 악보도 볼줄 모르고 또 연주할 줄도 몰랐는데 연주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예, 뿌듯해요. 그래서 여기 형편 없었던 얘기를 하고 싶 아, 했지 그런데 뒤에가 예, 되게 감동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벗이 들어가야 되겠죠 연결은 느낌이 어때요 we felt a new hope 자 희망이 없던 마을에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이 하나 느껴졌어요 from then on 수고해요 그때부터 we gathered 우리는 모였어 to practice 는 연습하기 위해 부서적인 법 우리는 매일 연습하기에 보였어요 얼마나 신이 나 조금 씩 알아가는 거 one day, 어느 on 날 five told us some great news 역시 told us 간접 목적어 some great news 직접 목적어 네, 간직은 어떻게 돼? 바뀌면 전체다 told도 역시 t r u 를 쓰니까 f a b i o told some great news to us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자, f a b i o 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뉴스를 좀 이야기를 해줬어 그게 뭐였냐 We are going to 예, Be going to는 미래의 Will이라 같은거죠 예, 우리가 Have a concert 연주회를 열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w e a r e concert 진짜 연주회 And here 그리고 여기 우리가 지금 We are now In front of 앞에 Hundreds o people 수백 명의 관중 앞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They love Our music. 그들이 우리 음악을 너무 좋아해요. The world. The 세상은 우리에게 트래쉬를 줬지만 쓰레기를 줬지. 왜? 마을이 매립지니까 계속 쓰레기가 보내져 왔겠죠. 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쓰레기를 보내, 보내지만 우리는 뭘해 뭐 Send back. 돌려보내. 쓰레기를 다시 아니고 뮤직을. 되게 감동적이죠. 예, 세상은 우리에게 트레시를 주지만 보내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는 세상에게 예, 다시 음악을 돌려줍니다. 여기도 역시 바뀌면 네, 샌드도 역시 투 들어가요. 샌트레시,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예, 내용, 어법, 순서. 우리는 뭐 순서도 중요합니다. 항상 어휘 언제나 영어 본문 공부할 때는 일단 어휘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그 과에서 얘기하는 문법적인 요소를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 수고 어휘의 수고 다들 수고도 알고 해석을 하나하나 해보세요. 해석을 하면서 내용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해석만 하러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어떻게 순서가 이어지고 앞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고 왜이 얘기를 했고 음, 그런 내용이를 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네 공부 잘해 둡시다.